그냥 한거 있겠지 이런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불쩍되는 호텔에 있는다 좀 웃으세요 현재이 뜨겁게 어렵지 않아요 한발 다가가 니가 이럴 때, 니가 이럴 때, 이럴 때, 니가 이럴 때, 고영화이만고 오빠는 제일 다 사람들이 다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없다고 아니 요 웃음은 운동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웃어볼까 다시 한번 가. 우가 예전에 안병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웃음은 아무도 없죠. 웃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게어난거 웃음은 치료를 하는 거야. 웃음 치료. 아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삼 개월 남은 말기 암 환자가 찾아와서 남겨달라고 막는 양심 있어요. 지금 왕 그래요? 에? 안 그래요? 맞잖아요. <웃음>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가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롤라 도라 야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냐? 앞좀 보고 다녀.